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부처님께서 예. 우리 불자들에게준 선물이 예.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예. 그 다섯 가지가 육법공양이라고 그래요 육법공양이 또 뭐죠? 그 여섯 가지 예. 우리 어려오면은 예. 신도들께서 여섯 가지 물질을 예. 부처님께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 여섯 가지가 뭐냐면 네. 초 있죠. 네, 초. 또초파일에 연등 달죠. 연등 달죠. 또 일년 인등 키죠. 예, 예. 또향 올리죠. 향 올리죠. 차 올리죠. 예. 과일 올리죠. 예, 예. 또쌀 올리죠. 예. 또 꽃도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올리잖아요. 네 예, 올립니다. 예, 이런 것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게 육복 공약이라고 예예예. 예, 예. 그 여섯 가지 공약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약물이 있죠? 예. 이걸 만나가지고 예. 불자들이 공덕을 쌓는 거예요. 아 예. 왜 부처님 선물이라고 했냐면 예. 이 여섯 가지 공약물이 있죠? 예예. 예. 절에 와서 실천함으로써 예. 자신이 예. 불자임을 확인하고요. 예.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연습이에요. 아, 연습이라고요? 예, 예. 그리고 좋은 습관 이죠 예. 좋은 버릇을 쌓기 위한 거예요. 아, 예.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형상이죠? 예, 예. 그런데 저만식을 해서 <웃음> 아니, 저만식은 또 뭐예요? 아, 부처님을 각절에 처음 모시면, 예. 저만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 예. 눈을 뜨게 하는 의식이에요. 아, 부처 주무시는 부처님을 눈을 뜨게 하는 의식.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곧깨달음의 진리를 상징하는 의식이란 말입니다. 아, 예, 예.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 진리 스승인 부처님 있죠? 예, 예. 그리고 존경의 대상으로서 예. 나도 저 부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을 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공이요? 은공은 예. 응, 응, 또 은공이라는 것은요 예. 깨달은 분은 마땅히 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걸 운공이라 고 그러는가? 예, 예, 예. 그러기 때문에 매일 매일 저희가 공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있잖아요. 예, 예. 최초로 공양 올리신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누구냐면 수자타라고 해요. 그 인도 사람이죠? 예, 있어요. 인도 사람인데 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자 예. 그 나무 밑에서 있잖아요. 예. 그 수행을 했잖아요 예. 깨달고 나서 이제 힘이 없잖아요 예예. 오랫동안 그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수자타라는 아가씨가 예. 그 우유죽 있죠 예. 우유죽을 갖다 끓여서 다쳤어요 아 우유죽을 갖다 갖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또그 공양을 올린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대장장이 세어요그뭐 만드는 예. 그분이 춘다라는 분이에요, 춘다. 그럼도 인도 분이죠? 네, 춘다인데, 예. 이 춘다가 예. 그 80살 때 이제 그 부처님께 공약을 는데 여름에. 여름에. 돼지 그 주기째 돼지 그 구. 예. 예. 그걸 갖다가 올려가지고. 예. 부처님이 거기에 병을 예. 얻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예. 돌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이두 사람들이 예.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있잖아요. 예. 모두 아라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라인이 됐어요? 아예. 아, 예. 그런데 그 공양만 한 것이 아니라 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라인이 됐다는 거예요. 공양도 하고 그 뒤로 공부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야. 그냥 공양만 했다고 해서 깨우치겠어요? 아 같이 공부도 해야 된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절에 오셔서, 예. 공양만잘 해도 예. 깨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인상과사님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 되면, 예.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안 되는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모신 공덕으로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공양을 찬탄하며, 예. 오늘날까지도 우리 불자들에게 전해오는 것을 보면 네. 부처님 공양 공덕이 불의함을 네.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부처님이 주신 선물 있죠? 여섯 가지. 여섯 가지요. 예, 네. 그 공양물은 무엇이고 예. 그 뜻은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초올리죠. 네. 우리들이 예. 또 초파일날 연등 키죠? 연등 킵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인등을 켜요. 예, 예. 근데 초는 왜 켜놓느냐 면 예. 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밝아지라. 전기불이, 예. 들어오면 환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밝음, 곧 어두움을 갖다가 예예. 있잖아요? 예, 예, 그 어두움이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무명에서 깨어나서, 예. 어리석지 않게 살고요. 예. 삼독심 있죠? 예. 탐진치 삼독을 예. 벗어나가지고 윤회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아, 예. 곧 진리를 벗삼을 하는 거예요. 진리? 예, 예. 그리고 연등 있죠? 예. 연등, 초파일날 연등 켜요. 응? 예. 우리들이 삶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괴로워요? 현실이 좀 힘들죠. 예. 예. 어려워도 예. 진흙 속에 핀 연꽃과 같이 아름답게 살라는 뜻이에요. 아 연꽃도 그, 그 뜻이구나 예예 예. 예. 부처님 닮으라는 것이죠 예예. 보살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인등 있죠 예. 인등은 항상 밝히죠 예 불밝히죠 예. 이제 1년 내내 밝혀달라고 해요 예. 이것은 계음을 지키라고 예. 열심히 정진하여 소원성취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근데 우리 간호 불자들이 예. 초 있죠? 예, 초. 초를 갖다가 끌어내가지고요. 예. 자기가 가져온 초를 킬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옆에다가 놔두면. 예. 다음에 켜준단 말입니다. 아, 스님이나 저 다른 물자들이 켜준다 이거죠? 그렇죠. 아. 왜냐면, 그 이미 켜져 있는 것을. 예, 그. 끄면 안 돼요. 빼고, 자기가, 자기가 하면 안 된다 이거된죠 아 옆에다 놀아. 네, 튀겼으면, 그리고 또 예, 예. 부처님 오신 날에 예. 양 신도들이 와가지고요. 자기 등이 어디 있는지막 예. 찾으러 다니는 야단법수일때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예. 그리고 예. 등을 앞에다 달았냐 뒤에다 달았냐 등을 큰 것을 달아야 복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 예. 그 연등을 킨 뜻을 예. 의미를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달아주는 것이 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달아주는 것이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예. 이 초나 예. 연등이나 인등을 키는 뜻을 잘 알고 하면은요 예. 그런 거에 아무 관계가 없이 예. 마음이 편하지라고 켜주고 예. 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둘째 뻔이죠 예. 향을 올리죠 예예. 향공량 예예. 향을 키는 이유는요 예. 우리들이 삼독심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몸과 마음을 예. 깨끗이 하라는 뜻이에요 아 그런 뜻이구나 예즉 예. 계행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박 있죠 예. 시박을 십선으로 예.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개 8개 10개 지키죠 예. 250개 348개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덕 윤리 성문법 불문법 있죠 아, 너무 이것을 모르고... <웃음> 지켜가지고 세상을 예. 편하게 예. 또 요즘 갑질 많이 하죠 예예. 갑질 없는 사이 있죠 예. 공정한 사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 그래가지고 오탁의 예. 기운을 알아야 돼요 오탁은 예. 악한 세상에서 다섯 가지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첫 번째, 겁탁이 있는데요. 예. 사회에 혼탁하여 전쟁, 지, 기하, 질병 같은 거 있죠? 예. 이게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 또두 번째, 견탁이 있는데요. 견탁. 사상이 혼란하고, 예. 부정한 사회 있죠? 예, 예. 이게 본원 눈이 흐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본내 탁이 있는데요 예. 잘못된 습관으로 예. 삼독식이 생겨 가지고 예. 사람들이 활기를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중생 탁이 있거든요 예. 중생들이 사고가 흐려져 가지고요 과부로 몸과 마음이 예. 자질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대 그런 거 많죠 예. 또 명탁이라고 있어요. 명탁이요? 잘못된 생활로 있어요. 예. 중생들이 수명이 짧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 불자들이 가정에도 모든 애분이 있잖아요. 예예. 말가져가지고 가정 가정들이 예. 자손이 창성하고 부귀영화하고 예. 수명장수하고 향이 피라는 뜻이에요 이 향을 피워주는 것은 향을 피우라? 네 근데 어떤 신도들은 말이에요 네. 이 향을 피워놓으면요 또 자기가 가져온 향을 피기 위해서 그 향을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네. 이 절에 복지로 와가지고 향을 피우려 하다가 네. 그렇게 하면은 복을 까먹는단 말이에요 아 그럼 안 되죠. 아, 그런 그 사람들이 남... 간혹 있다니까. 아니 남이 켜놓은 걸 갖다가 그걸 빼고 자기 거 켜면 안 되죠. 아 그리고 예. 절에 어쩌다가 또 필요해서 오시잖아요. 예예. 오시면 은 자기 식구대로 예. 향을 전부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예불을 못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 향을 옆에다가 가만히 갖다 놓고 예. 지금 피우고 싶으면 예. 하나만 피우면 돼요. 아. 셋째는 차 올리죠? 예, 차 올리죠? 차공량은 차를 올리는 뜻은 말이에요. 예. 정신을 맑게 하고 예. 모든 죄의 업장을 소멸하고자 피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차가 감로수로 변화해가지고 산매들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을 부재라는 큰 뜻이 있어요. 아, 예. 작게는 나를 깨우치고요. 예. 가정을 구원하고요. 예. 또 이웃을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네 번째 과일 올리죠. 예, 과일 올리죠. 이 과일은 아주 완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완성품. 예, 예. 예. 인류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예, 예. 정진의 보람이에요. 예, 예. 모두가 노력의 대가로 마음의 정기를 맺어 보리까를이루라는 예. 거예요. 아.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나죠. 예.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늘 이 과일이 예. 천재의 정기 있죠. 예. 이 결과로 우리 부처님 우리 중생들에게도 예. 수행의 인과 있죠. 예. 이루로 해서 성불의 결과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과일이 예. 완성이 된걸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수행을 해서 부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예. 나도 성불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요 아, 예. 부자가 되라는 것이고요 아.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 쌀 있죠? 쌀. 쌀을 올리는데 이 쌀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돼야 쌀이 되죠, 우리가? 예. 이게 예, 쌀 뿐만 아니라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생명을 길러가는 음식을 들여오니, 예. 이 인연 공덕으로 법신의 생명을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 이 법신은 우주에 살아가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 예예. 그래서 금일 이공략물로 인해서 우리 불자들이 땀과 노력의 결실이잖아요. 예, 그 쌀이요. 에 쌀이 그렇죠. 그래서 탄진치죠. 있 예. 이걸 소멸을 시키고 소멸한다. 예, 청정한 마음으로서 있잖아요. 예. 선불의 인연을 맺게 예. 하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굶은자를 돕고요. 예, 우리가 제보시를 해가지고, 예.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예. 중생을 구제하라는 뜻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쌀을 여러 사람들한테 굶은 사람들의 주문은 얼마나 좋아요. 아, 구제 뜻이 있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여섯 번째로 꽃공양이 있어요. 예, 꽃이요. 꽃공양은 꽃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웃음> 그렇죠. 꽃공양을 올리는 뜻은 예.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는 거예요. 아, 아름답게. 부정부패 이런 거 없애자는 거예요. CEO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예. 세상을 많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국 정토 세계를 꾸미자라는 뜻이 있어요. 있는 자가 좀베풀면 하라, 예, 예.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곧 내가 아, 예. 꽃이 되라는 거예요. 아, 보살이 좋은, 되라는 거예요. 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얼굴이 예뻐지면 려 예. 꽃을 공략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아, 민델라모. 예, 예 경제는 그런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 꽃, 꽃, 나는 꽃 얼굴 잘생겨가지고 뭐 꽃안 놔도 되겠네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는... 얼굴이 꽃이랍니다. 아, 예. 아, 좋네요. 성 안내는 모습이 꽃이랍니다. 아, 예.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꽃이랍니다. 아, 꽃노는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세상을 예. 꽃밭으로 만드는 것이 화음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화음 세계? 그리고 화음경이 그런 뜻이에요. 아. 화음경이 많잖아요. 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꽃공량으로 우리가 모두 예. 화음경을 배워 예. 꽃밭을 가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예. 그래가지고 행복해지면은 예. 아미타 부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그 아미타 부처님이 해피 부처님이거든요. 예예.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 불자들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있잖아요. 예. 육법공양을 통해서 절에 와서 있잖아요. 예. 많이 훈련을 쌓아가지고 예. 우리도 부처님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육법복량을 통해 가지고 예. 정말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스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